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레비의 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구간별 보조 캐릭터 세팅 방법입니다 세팅이요 세팅 세팅 아니고요 아무튼 바로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들러 가는 겁니다 우선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고요네 보조 캐릭터 최소 5명이요 보조 캐릭이 없는데 보조 캐릭을 세팅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정도 성장된 본캐가 필요하겠죠 그럼 출발합니다 현 시점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이 내준 숙제 중에 가장 빼먹으면 안되는 숙제가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하루 한번 제한이 꽤나 답답하죠. 또한 균열별로 얻는 보상의 차이가 커서 보조 캐릭을 빠르게 키워서 더 높은 균열로 가는게 중요합니다. 여담으로 최근 업데이트에서 카드리 수문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12균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따르면 아마도 필요 전투력은 5만 1 1000 정도 될것 같네요. 우선 항상 공략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캐가 릭 45레벨이 되시면 보조 캐릭으로 방어구만 옮겨서 보조 캐릭 5명을 키우는게 첫번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라색 무기, 보조무기 20강에 맨몸인 보조 캐릭 5명만으로도 수련의 탑 10층 정도는 올라가니까 일단은 만들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일간 수입이 한천만원하 정도 될테니까 초반에는 아주 달달하겠죠. 자 두번째 구간은 본캐 60레벨 미만 구간입니다. 각성 계승 이전에 지식 작업을 먼저 좀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가장 쉽게 가문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식작업, 도감작업, 토벌, 반려동물입니다. 이 컨텐츠들은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더라도 가문 전체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지식으로 공격력 1이 오르게 되면 가문 전체의 캐릭터의 공격력이 오르기 때문에 영광의 길 기준으로는 가문 전투력이 6 오르게 되는 거고요. 수련의 탑 기준으로는 가문 전투력이 5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식작, 도감작, 토벌, 반려동물 중에 지식작을 가장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식작업은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작을 먼저 마무리해줍니다. 다음 구간은 본캐릭 장비 40강 이후입니다. 아 이게 지식이 먼저냐 40강이 먼저냐 고민을 좀 살짝 했는데 아무래도 지식작을 먼저 하는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업데이트로 블랙스톤 수량이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무자본으로 그전에 40강을 하기는 좀 힘들테니까요. 자, 아무튼 본 캐릭의 장비 40강을 달성했다면 본 캐릭의 장비 강화에는 더 이상 블랙스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블랙스톤을 사용해서 보조 캐릭들의 장비를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6월 5일 업데이트 이후에 25강, 30강 정도는 드는 비용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남는 블랙스톤으로 심심할 때한 번씩 접속을 해주셔서 강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남는 블랙스톤으로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블랙스톤을... 사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남는 블랙스톤으로 천천히 블랙스톤은 다양한 컨텐츠에서 꾸준히 수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비 강화의 순서는 전부 20강, 25강, 30강 이런 식으로 강화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5강을 넘어가면서부터 1강하는데 필요한 블랙스톤 양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아직 25강을 못한 약한 친구들을 먼저 강화해주는 게 전반적인 가문 전투력 상승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30강까지 강화를 하셨으면 신화장 신구를 맞춘 다음에 강화를 하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냥 40강까지 쭉 달리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투력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본 캐릭은 무기만 강화하고 방어구는 천천히 하는게 좋다고 했지만 보조 캐릭들은 33, 36, 40 돌려가면서 강화를 해서 공명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 캐릭터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감은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방어력이 오르든 공격력이 오르든 수치적인 전투력만 오르면 장땡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구간은 본 캐릭터 장비 43강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도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도감에 공격력, 방어력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지식작이나 도감작이나 시간 쓰는 건 비슷한데 블랙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감을 뒤로 밀었습니다. 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꾸미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400펄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 펄을 사용했을 때 전투력을 확정적으로 5 이상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다면 도감을 채우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생각보다 블랙펄을 사용해서 확정적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본캐의 신화장신구 세팅입니다. 장신구가 먼저냐 43강이 먼저냐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43강이 더 쉽다고 판단해서 장신구를 뒤로 밀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비 30강부터는 100% 기준으로 거의 한 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신구를 먼저 맞춰주는 편이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에 블랙스톤 소모량이 많이 감소되면서 지금은 40강 이후에 맞춰도 무방합니다. 일단 신화장신구 오피스는 약 6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이벤트나 이런거에 따라서 시세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노학세에서 신화장신구 5트 기준 상승 전투력은 343입니다. 신화장신구 각성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전투력은 107입니다. 은화는 2억 1400만이 들어가죠. 자, 장비 30강 이후에 장비 강화로는 아무리 잘 떠도 2억 1,400만으로 전투력 107못 올립니다. 이 얘기인 즉슨, 퀘스트 클리어가 가능하시면 장신구 각성부터 하시는 게 좋다는 말이죠. 자, 다음은 전투력 6,500으로 하겠습니다. 토벌을 어디에 넣을까 한참 고민했는데, 투력 6,500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아무튼 보조 캐릭터들이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토벌 장비 상자 및 금주화에서 나오는 신화템을 보조 캐릭터에게 나눠줘서 진 세트까지 세팅을 해줍시다. 그리고 토벌 지식을 통해서 오르는 보조 캐릭터들의 전투력도 달달합니다. 금주화 돌려서 나오는 패 상자로 가문 전투력 세팅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토벌로 얻은 마력의 산물은 보조 캐릭터 장비 각성 각인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개 장비에 20씩만 붙어도 최소 120, 5개 캐릭이면 700 이상 오르는 겁니다 자 다음 구간은 본캐 장비 44강 또는 45강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강화를 못하기 때문에 흑결정도 슬슬 남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로 보조 캐릭들 돌려가면서 43, 44강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캐릭 6개만 키우셨더라도 가문 전투력은 4만대에 충분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석 유물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전투력 49,000 이하에서는 알약이나 초밥을 통해서 전투력을 뻥튀기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균열 단계가 오르면 그에 따른 보상도 오르니까요. 다만 49,000 이후에는 사냥꾼이나 정복자를 통해서 클리어 시간을 단축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멘트만 해도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은 영상 간단하게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